안녕 친구들 오늘은 로보카 폴리 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짜잔! 폴리, 앰버, 헨리, 로이 이렇게 내 친구가 놀러 왔어요 먼저 폴리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폴리를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박스 안에는 설명서랑 폴리친구랑 네개의 구조도구가 있어요. 폴리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손에 안전망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어? 톱인 것 같은데? 뭔가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어볼게요. 쪼조 이렇게 생긴 구조도구랑 이렇게 생긴 구조도구가 있어요. 폴리 안에는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를 여기 안에 넣으면 불이 반짝반짝해진답니다 그럼 우리 폴리를 빠른 경찰차로 변신시켜볼까요? <목소리> 짜잔! <목소리> 맛진 경찰차 폴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똑한 구급차 엠버친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엠버 박스 안에는 엠버와 구급상자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구급상자를 이렇게 들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건전지를 넣으면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 난답니다. 그럼 이제 구급차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짜잔! 구급차 변신! 하늘을 날수 있는 우리 헬리를 소개해 줄게요 와우 짜잔 변신 헬리와 동영상 찍는 거랑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헨리에게 카메라를 줘볼게요. 이제 주변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헨리에게도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슝 해주면 불빛과 함께 프로펠러가 움직여요. 마지막 힘센 소방차 로이예요. 로이도 꺼내볼게요. 짜잔! 로이랑 그리고 소화기 그리고 로이가 변신했을 때 소방차에 붙어있는 소방기구들이에요 로이에게도 감전지를 넣어볼게요 짜잔! 이제 삐뽀삐뽀가 가능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 로이에게 소화기를 주었어요 이제 불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자동차로 변신을 시켜볼게요 소방차로 변신됐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불을 끌수 있는 어, 이렇게 슉 올라와요 국가사다리를 합체시켜 주었고요 크레인을 합체시켜 볼게요 짜잔 멋진 로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로이도 슉 짜잔 로보카폴리내 친구들을 만나보았어요 우리 그럼 다음에는 로보카폴리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아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